이거 따라하면 무조건 오릅니다 안 오르면 찾아오세요 뜨자! 자 누구나 목표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쯤 되면 핸드폰 배경화면에 서연고 마크를 박아놓는 친구들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분명히 처음에는 서연고 마크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 아무튼, 이 목표라는 건 껍데기랑 같은 거라서, 세워두면 그럴싸하긴 하지만, 세워만 두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. 주변에 한두 명씩은 입으로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있죠.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그러지 말고 실제로 행동해야 그 껍데기가 채워지는 겁니다. 내가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인스타에 가고 싶은 대학교를 적어둘 거라면 적어도 그 대학교에 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하는지 어떤 전형이 있는지 어떤 과가 있는지 이 정도의 기본 정보는 알아둬야 한다는 겁니다. 또한 이런 단순한 목표만 백날 정해둘 게 아니라 그걸 국어 2등급 맞기 이런 자세한 목표로 발전시키고 이거를 또 쪼개서 하루에 비문학 10개 풀기 같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. 저는 이런 걸 문어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크고 내가 가장 원하는 목표를 맨 위에 둔 다음에 그 밑으로 갈수록 현실적이고 하기 싫은 것들을 배열에 놓는다는 겁니다. 이러고 나면 보다 공부를 하기가 쉬워지죠. 왜냐? 내가 이거를 가지기 위해선 이것들을 해야만 하니까 즉 공부의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. 밑에 여러 가지 좋은 예시들을 링크로 달아둘 테니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. 이렇게 말해봤자 안할거다 알고 있습... 가끔 보면 본인이 수포자인 걸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<놀람> 한 과목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제일 못하는 과목이 수학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장 점수를 올리기 쉬운 것도 수학이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90점을 100점으로 만드는 것보단 80점을 90점으로 만드는 게더 쉽습니다 그리고 80점을 90점으로 만드는 것보단 70점을 80점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리고 70점을 80점으로 바꾸는 later. 그것보다는 0점을 10점으로 만드는 게 쉽죠 아시겠어요? 버리거나 피하는 과목 없이 골고루 공부하는 게뭐 듣기 좋으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더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. 한 과목을 버리게 되는 순간 그 과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른 데서 챙겨와야 되는데 처음에야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하면 신나서 열심히 하게 하지만 위로 갈수록 점점 점수가 안 오르기 시작합니다. 왜냐 거기서부터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는 괴물들이랑 싸우는 겁니다. 차라리 경쟁할 거면 인간계에서 편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. 그러니까 특히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 이네가지 과목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.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고요? 다음! 자, 제가 과외를 하면서 가르쳤던 학생 10명 중 9명은 오답 노트를 써오라고 하면 절대로 안 써왔습니다. 사실 대부분 오답 노트를 쓰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가 왠지 오답 노트라고 하면 은 공부 엄청 잘하는 애들이 쓰는 것 같고 뭔가 엄청 꼼꼼히 써야 할것 같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.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하라면안할 거잖아 자 그냥 나만 알아볼 수 있게 틀린 원인만 콕 집어내서 두세줄 정도로 간단히 써주면 됩니다 특히 영어는 그냥 모르는 단어 몇개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귀찮음을 이겨내고 만든 이런 작은 차이가 몇 달을 쌓이면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특히 적는 방식의 또 다른 장점 오늘 외우기 싫은 걸 내일의 나한테 떠넘길 수 있습니다 다들 눈으로 보는 것보단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더잘 외워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? 한 번에 안 외워지는 걸 굳이 머리 싸매고 중얼거리지 말고 차라리 노트에 적어주세요꼭 오늘 외워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. 분명히 머지않아 비슷한 문제를 또 틀리게 될 겁니다. 그럼 그때 또 적으세요. 두번 적어서 안 외워지면 세번 적으면 되는 거고 세번 적어서 안 외워지면 네번 적으면 되는 겁니다. 네번 적어서 안 외워지면 다섯 번2 0 0 0 e r 사실 이 정도 되면 공부를 접고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게 낫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모범생이었고요. 공부 효율을 굉장히 올려주는 습관들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. 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죠. 대부분이 알고 있는 얘기를 한번더 들으신 걸 겁니다.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? 지금까지 알면서도 안했다 얘기죠. 그럼 이제 할 때가 된 겁니다. 다음 주에는 고등학생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제모 고3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엿되셨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.